배치 봐야지. 오버워치 배치 본다. 오랜만에 오버워치 하네. 아, 골드로 끝내버렸어. 네, 3300까지 갔었... 갔었었지. 갔었었지. 바로잡히네요 심해한다고? 심해는 좀 빼주시면 안 <웃음> 될까요? 심해한다고? 거점 쪽에 겐지 있어요 <웃음> 아 잘했는데 아나 잘했는데 나좀 잘했는데 아씨 이거 하나 죽겠는데 그냥 죽지 않아요 저때 자. 곧 곧. 아이다안어아어요 맞아. 3등이네 하셨습니다. <목소리> 이겼다. 첫 판은 좋고요. 기본 옵치는 잘 하시나요? 롤보다는 나아요. <웃음> 롤보다 나아요. <웃음> 음, 음, 인스턴 원탱. 여기 있어요. 아 뭐야? 하라 아, 왜안 움직여? 음, 일단은 아직은 나쁘지 않네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! 아! 의왔다이이안 돼! 어. 우리도 오른쪽에 있네. 뒤에 오고 있어요. 뒤쪽에 이쪽. 홍구요 뒤호구. 뒤에 오구요 어, 뒤에 오구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,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아나를 죽여버리네. 아, 아, 붙자붙어붙어 어, 양지, 소지안, 칠, 오, 신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만. 너희시도 힘드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걸 지네. 아우 아우 일로 하실 분 계신가요? 한국어 같은 걸 하겠구나 어? 아 하지마 하지마 몇 바퀴 맞다 <웃음> <웃음> 뭐야 저 자식 뭐야? 야, 그 안에 껴서 뭐 하는 거야? 아, 야, 야, 야. 야, 잠깐만. 오. 아니. 뭐야? 어? 겐지. <웃음> 겐지 <깬치. 웃음> 뭐야? 아, 겐지야. <웃음> 개웃기네. 뭐이지않지 아, 아. 뭐, 없는데. 아. 아. 이 아. 아. 아. 아. <웃음> <끝났는데>? <웃음> 아. 아. 아. 에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네아 뭐야 3일아 뭐야.. 아이. 기바 원탱으로.. 힘들.. 탱고을 아니.. 탱보를안 하는 판은 웬만하면 지는데.. 아탱콜 꺼내! 아 라인 이제 꺼내자 이제 금 타령 나오죠 금 타령 나옵니다 아 어떡해 탈주는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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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캐릭터는 나왔을 때막 우와 우와 재밌어 보인다 우와 신기한데 막 이러면서 한 번씩 건드려봤어 둠피는 안 해봤어 그냥 안 만졌어 적폐챔이에요 적폐 아니 저건 진짜 그래서 난 둠피 한대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요 사실 그냥 죽어야 돼 아, 미친... 미치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안돼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얘들 아... 얘들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고 아... 아... 자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가자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자 제발 정면 말고 애들아 정면 말고 아말 더럽게 안 듣네 아 이건 더 이상한데. <웃음> 와 실례 안니다답이다 예. <웃음> 도답이야. <웃음> 조명 죽었다. 조명 죽였다. 제발 일어아아 <웃음> 진짜 와, 미쳤네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. 이지다이지다받아다지쁘다 이쁘다. 이쁘다. 이다고아다야아다야쁘다이다 아! 여기서 한 명이 핀 쏟아간 소리하면 바로 무너진다. 아이다 아, <목소리나> 이겨.